엄청 흔하지도 않으면서 유니크하고 가격도 합리적인 고급 향수 있지이한 통에 다 넣었는데 클립을막 한가득 화병에 이렇게 꽂아 놨을 때 클래식 그 자체?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거든요 되게 막 관능점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음, 진짜 묘 하거든요? 오저 냄새가 왜피 좋아? 이건 백 100... 좋을 거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영상이냐면 제가 예전부터 되게 되게 찍고 싶었던 향기 관련 콘텐츠인데요. 제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향수가 이렇게 진열해 놓은 것만 이 정도고 저 창고에도 엄청 엄청 많이 쌓여 있거든요. 제가 평소에도 향기에 되게 관심이 많고 이것저것 테스트해보고 사보는 걸 되게 좋아하고 또 올리브영 알바할 때랑 에디터로 일할 때 정말 정말 많은 향 제품들을 맡아보면서 웬만한 향들은 다 맡아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향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어떤 성분이나 노트별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좀 향기에 대한 이미지 같은 느낌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또 편하고 친구들도 그렇게 추천을 해주면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향 알목, 향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들으시면 아 이런 향이겠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실수 있도록 되게 되게 쉽고 대충적으로 좋은 향들 근데 또 구매하실 때 부담이 되거나 그런 제품들이 아니라 제 기준 엄청 흔하지도 않으면서 유니크하고 가격도 합리적인 그런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입니다. 바디로션부터 뭐 헤어 퍼퓸 뭐 그냥 뭐 고체 향수 이렇게 다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바디로션, 바디워시 제품들부터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요 아르투아 제품들이에요. 제가 이조 바디로션 다른 영상에서 한번 추천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이 아르투아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은 유튜브에 이조 바디로션 추천이 올리브영 추천템으로 너무너무너무 많이 뜨는 거예요. 제가 또 그런 거 뜨면 은 무조건 사는 사람이어서 이걸 사봤는데 정말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아르투아 제품들은 엄청 엄청 고급 향수 있죠? 그거를 이한 통에 다 넣었는데 알코올 향만 싹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조는 약간 우드 시트러스 계열이 이렇게 섞인 되게 상쾌한 숲속을 막 걷는 듯한 그런 향인데 저는 원래 시트러스 향 우드 조합을 별로 안 좋아하는 타입인데도 얘가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되게... 도시적이고 시크하고 엄청 깔끔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샤워하고 나서 이거 온몸을 이렇게 바르면 은나 되게 시크한 사람 낸것 같고 약간 중성적이기도 하면서 되게 되게 되게 깔끔한 향이라서 얘 진짜 너무 좋았고 제 최애 향은 이라튤립바디로션인데요 이게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바이레도 그라튤립 핸드워시 아시나요? 그 향이랑 되게 비슷한데 얘가 조금 더 가볍고 산뜻하고 정말 무거움 1도 없는 그 튤립을 막 한가득 뽑아가지고 화병에 이렇게 꽂아놨을 때 이렇게 확 퍼지는 그런 향이에요 되게 이런 프리지아 꽃향기가 진짜 확 퍼지면서 막 되게 막 아득한 느낌? 이런 꽃 숲을 이렇게 걷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라튤리 향이 진짜 진짜 좋더라고요. 이아르트와 바디로션 제품들이 향도 진짜 좋은데 제가 왜 추천을 드리냐면 제형 자체가 이렇게 엄청 엄청 가볍고 끈적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또 보습감은 좋아가지고 이런 제형들이 여름에 바디로션으로 쓰기 진짜 진짜 좋거든요. 바디로션인데도 탑노트가 있어가지고 정말 그런 백화점 리치 향수의 그런 깊은 향까지 느낄 수 있어가지고 유니크한 바디로션 찾고 싶으시다. 몸에 습감도 챙겨주면서 향수보다 지속력이 좋은 바디로션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아르투아 제품들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바디로션도 진짜 좋지만 이 아르투아 바디워시도 진짜 좋거든요. 저는 이 뮬게베르가 이 향이 진짜 좋아가지고 바디워시로 잘 쓰고 있는데 이 뮬게베르가 향은 약간 플로랄 계열 우드 시트러스? 이게 되게 적절하게 다 섞인 향이에요. 그리고 약간의 그런 머스크한 느낌도 있어가지고 정말 깨끗한 생비누 향. 진짜 빨 깔끔하고 정말 시원한 그런 향이거든요. 정말 클래식 그 자체? 근데 또 여기에 시트러스 향이 약간 들어가 있어가지고 끝에 그런 확 상쾌한 비누향이 정말 딱.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가지고 요거 향이 너무 좋아서 바디워시로 잘 쓰고 있고 이게 또 제형이 약산성이라서 거품이 진짜 진짜 풍성하게 이렇게 잘 나거든요. 샤워 후에 그런 미끌거림도 없고 세정력도 진짜 좋아가지고 바디로션뿐 아니라 바디워시까지 향기가 폴폴폴 나는 그런 제품 찾으신다면 요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제품이 있으면 꼭 구독자 이벤트를 하잖아요. 이아르투아 제품들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거든요. 더보기란에 자세한 내용을 적어놓을 테니까 여러분 꼭 참여해주세요. <웃음> 그 다음은 이제 향수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이런 솔리드 퍼퓸 고체 향수 추천을 해드렸는데 제가 원래 고체 향수 이런 거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향이 정말 유니크해요. 이렇게 체온에 녹여가지고 바르는 형식의 향수인데 에탄올이 안 들어가서 그런지 되게 되게 은은하게 발향이 되거든요. 근데 이 향이 정말 정말 진짜 묘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머스크 향인데 진짜 그런 뻔한 머스크 향이 아니고 되게 막 관능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바닐라의 달달한 향이랑 플로럴한 향이 끝에 살짝 들어가가지고 이걸 이렇게 맡으면 어 이거 살냄새 같은데 왜 이렇게 좋은 살냄새가 나지? 이런 느낌이 딱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목 뒤나 이렇게 손목에 바르는데 이거만 바르고 나가면 사람들이 어너 냄새가 왜 이렇게 좋아? 이러더라고요. 근데 전혀 향수 느낌이 안 나고 진짜 내 살냄새? 근데 살냄새가 되게 포근하고 좋은 사람? 그런 느낌이라서 요거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속력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 것 같아요. 다음은 앤아더스토리즈. 데자비무 라는 향수인데요. 제가 평소에 에너드 스토리즈를 정말 방학간처럼 압구정 로데요. 거기 <웃음> 지나갈 때마다 그냥 그냥 습관적으로 들리거든요. 근데 에너드 스토리즈가 뭐 블러셔 뭐 메이크업 제품들은 솔직히 가격대가 있는 편인데 이런 바디 제품들은 생각보다 되게 저렴한 게 많거든요. 그날도 이것저것 시향을 해보다가 이거를 맡아봤는데 냄새가 정말 첫 향이 너무 강렬한 거예요. 근데 가격도 되게 저렴해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는데 이게 진짜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솜사탕을 뜨거운 물에 100개를 그냥 쏟아 부은 정도의 그런 단 향이거든요? 엄청 달달한데 벚꽃 딸기사탕? 막 이런 걸 섞은 향이라서 엄청 단향 싫어하시는 분들은 호불호 가 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막 과즙상 메이크업? 블러셔도 강하게 하고 립도 강하게 하고 정말 한여름에 딱 과즙과즙 이런 느낌을 낼때 이걸 바르면 기분도 너무 좋고 온몸에서 정말 달다구리한 그런 향들이 막 이렇게 퍼지는 느낌이라서 이거 바르면 기분이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딱 가격대도 저렴하고 20대 초반 대학생 새내기 분들이 정말 가볍게 뿌리기에 좋은 것 같아서 얘도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에페터블러 텐더우드 향인데요. 이게 데이지크에서 만든 향수 브랜드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런칭 되기 전부터 엄청 엄청 궁금해가지고 빨리 써보고 싶다 해갖고 저는 향두개다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스민 라벤더 이렇게 보라보라한 파라서 당연히 그런 자스민 향이 더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말 이 우드 향을 맡아보고 어, 우드가 이렇게 좋은 향이었나? 이러면서 우드의 매력에 폭 빠지게 그런 향인데 저는 약간 우드가 딱딱하고 뭔가 무겁고 그런 편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부드러워요. 되게 고요하고 포근한 그런 우드향이라서 여기에 약간 은은한 들꽃 향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향이 되게 되게 풍성하고 정말 인공적인 우드향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향? 이게 약간 중성적인 느낌도 나면서 끝이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저는 이것만 바르면 제가 되게 약간 커리어먼 된것 같고 되게 능력여된것 같고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옷을 좀 포멀하게 입을 때나 머리를 이렇게 묶거나 할때 이걸 종종 뿌려주는데 정말 우드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편견을 확 깨줄 그런 제품이라서 저는 이거 너무 너무 너무 마음에 들고 잘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즈의 헤어 퍼퓸인데요 요거는 평수겸 헤어 오일 헤어 에센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 앤드리스 썸머라는 제품명을 봤을 때부터 아 이건 내거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뭔가 이 여름에 미친 사람으로서 이게 이 이름 자체가 너무 아련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건 100% 좋을 거다 하고 뿌려봤는데 진짜 좋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두 가지 층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아래가 수상층, 위에가 유상층, 이 유성층이 모발을 부드럽게 해주고 영양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수리 냄새, 모발 냄새 없애고 싶을 때는 그냥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고 아, 나는 조금 더 영양감을 주고 싶어. 모발이 건조해 하실 때는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잘 섞이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헤어 포피이라서 그런지 여태 소개해드렸던 제품들보다는 향이 제일 제일 제일 약해요. 그 대신 잔향이나 이런 게 되게 오래 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향 자체가 이름처럼 되게 깨끗한 꽃향? 아쿠아향 이런 거라서 여름에 정말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뿌리기도 좋고 진짜 확 느껴지는 정말 찐찐찐 좋아 이런 느낌은 아닌데 가볍고 은은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쾌향? 뭔가 진짜 여름의 향? 이런 게 느껴져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렇게 오늘은 향기 제품들, 향수 제품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가격대도 괜찮은 제품들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구독자 이벤트도 꼭 참여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